지난 시간에는 그, 그, 부활에 대한 서론의 말씀,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의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 살펴봤고요. 그리고, <웃음> 이미 이제,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분명히, 에, 그, <웃음> 전파됐다라고 하는, 어, <웃음> 내용을, 어, 입증했습니다. 사도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 이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그리도의 부활이 분명히 증거되어 있고, 근데 이미, 그것은 뭐, 이미 이제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리토께서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이고, 그 사실을 목격한 자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경험한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소가 쓰인 시기가 주후 한 55년경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나서 약한 25년 정도 지냈을 때입니다. <웃음>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모인 지한 25년 됐죠.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까지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지 심숭생숭하고, <웃음> 주님이 부활이 분명히 눈을 봤다고 해도 과연 그럴까? 이제 그런 의심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이 장성하지 않은 상태로 25년을 보냈으면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건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못 봤으니까 다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죠. 헬라 철학적인 입장에서 뭐 신이 어떻게 와서 죽었다 사는가 이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이 온게 아니고 그냥 환상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그건 가능, 가능하지 않다. 그냥 기절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실, 그 말씀과 성신 안에서 그것을, 어, 주님,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저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그게 분명히 나타났고. 근데 그거를 자기 삶 속에서 체화, 체득해가지고, 체화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과연 그게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 지,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머리가 되셔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걸 지난 25년 동안 확인했는데 그 실제 안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아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거 꼭 이렇게 다 메어서 살아가야 되나 인생으로나난 보람도 있고 그런데 난, 나름대로 재능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의미 있게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그 정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게 주님이 부활이 분명히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됐고 그걸 위해서 저들이 뭐, 순교도 했는데, 야거보, 야고보도 순교하고, 계속, 그, 이제, 순교의 역사잖아요. 계속. 그, 그런데도 자기가 그걸 목격하고, 경험하고, 실제 누려가지 않는 것 때문에 온갖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세례를 받아서 교회원으로 소속돼서 나간다고 하면서 주님의 통치가 있나?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틀을 가졌으니까 타 종교들도 그 개종을 하고 뭐 천주교로 개종을 하든가 뭐 불교로 개종을 하든가 회교로 개종을 하든가 그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 사회의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없으면 그냥 어정쩡하게, 아, 뭐 부모가 가니까, 아니면 뭐 자식이 가니까, 아니면 뭐 그냥, 어, 내가 아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가 되셔가지고, 그그리토를 머리로 세우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자는 그렇게 그 생생하게 우리를 저기 양육해 가신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심미해적 그러면 그러면 그 이제 물질을 쓰는거나 시간을 쓰는거나 재능을 쓰는 것이 자유가 없어요. 거기 메인 이전에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메였던 그그삶 그대로 가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아, 그런가" 하고 돌아가서는 이제 이게 저기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인은 삶의 시스템이 다른데, 삶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다른데, 이제 그걸로 돌리지 않고 돌아가서는 옛날의 소프트웨어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여전히 자자 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여전히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 물질을 쌓고, 재능을, 그, 키우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 내면적으로는 불신자다. <웃음> 이교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순교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순교해요. 그, 자기네 진,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회교도들도 순교하고 불교도들도 순교하고 다른 종교적 환경 속에 들어가면 순교할 수밖에 없죠. 그 나름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를 한다고 해도 진짜 주님과 연합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순교를 하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이 이게 미교도들하고 사무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고 참 사랑도 모르고 사랑도 구현하지 못하고. 그랬고요. 옛, 옛그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옛옛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주님이 생명의 부활, 그 멸망의 부활. 그, 그걸 얘기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 모르고 어, 구애하게 증거됐고 어. 그 증거 증거자로서 오셨는데도 그거를 여전히 못 믿고 에? 그냥 껍데기만 죽이는.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 때도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돌려서 살아가야 할 것을 신의산에서 받은 것대로 가나 안에서 그것을 누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진 걸 가지고 청지기로도 살지 않고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현세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 참된 경건이 뭔지 모르고 살예요 야고보서의그 참된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양을 갖추는 게 참된 경건이 아니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 돌보는 게 참된 경건이라. 근데 이이 구약의 예레미야 그6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때도 그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담내고 예 지도자들이 그 자기 할 일을 안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기의 그 독립적인 게그 도매금으로 진짜 구원받아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들은 아들이고, 자식은 자식이고, 또 친구면 친구고, 다 그렇지, 부부, 부부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신앙은 독립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아이들이나 또 노인들, 뭐 태아, 태중에 있는 아이들, 뭐 정신지체자들, 장애자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에 구원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알미니안적으로 인 보면 저들은 구원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참 잔인한 교리죠 알미니안 교리가 이 칼빈주의 교리를 받으면 그런 자들은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언약 안에서 구원 받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지 못한다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았으면 독립적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성인이 됐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럼 주님과 독립적으로 소통하지만 이게 또전 교회원들과 유기적으로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가정 가족이라고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자기 행복이나 추구하고, 가족들한테 그 빌붙어서 뭘 한다든가, 자기, 뭘 자기 유익을 구한다든가, 그 진짜 그 가족이라고 볼수 없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교통도 안 해. 주님과 친교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친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랑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끊기고 자기 임의로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 임의로 옛사람에 남아있는 정신적인 자, 도덕적인 자, 자아, 종교적인 자를 가지고 뭐 조금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거는 세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연합돼서 나가 독립된 존재가 그런 걸로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함께 모여서 결과를 보고 찬양을 하고 자, 과연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결과를 내. 다 흩어져 갖고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뭐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도 무지 모르는데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사회 일반 가정도 그렇게 해서는 가정이 설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이유가 반드시 소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그걸 누리게 돼 있다. 그게 안 돼서 세월이 가면. 다 이런 온갖 세상의 합리주의, 그, 뭐, 인본주의, 이런 것들, 그세상의 과학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누리고 갈 것들을 의심하게 하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금 지금 환경이 21세기에 살아가니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좀 깨어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한 교회 안에서 행보하는 것이 아닌 아닌 그 문화생활은요, 그 짐승의 생활과 같아. 인간의 뇌가 셋으로 세, 세, 세, 구분돼 있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인지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발견됐어요. 그냥,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게, 1차적인 뇌, 소음만 하는 뇌. 그 다음에, 그,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뇌가, 이제, 중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데. 그리고, 어, 그 위에, 우리 이제, 뭐, 대뇌, 대뇌라고 있죠. 그, 그 뇌가 이성을 관장하는, 그 모든 그 다른 뇌들과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뇌가 있지. 그거는 사람만 취하고 있어요. 동물들은 그냥 그 포유류의 뇌, 그리고 이 파충류의 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사실은 이 대뇌, 이 뇌가, 그 타락해서 이것이 완전히 허그러졌는데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제 사람답게 그 뇌가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잘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래갖고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안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지정의가 제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포유류의 뇌, 감정에 지배받고, 그, 보통 동물이 무엇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생물, 자기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제, 그, 자, 손을 퍼뜨리고, 그러고 쉬는 그런 욕구.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배고픔의 욕구, 목마름의 욕구, 그 성의 욕구, 그 다음에 수면의 욕구, 예? 그 놀이의 욕구 등이 있어요. 그 학자들이 그걸 여러 툴로 나누는데 그 짐승의 그걸로 희로애락을 느낀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로애락을 거듭난 사람이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은 틀려요. 진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거룩한 눈물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배고프고 이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참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그런 게 정상적인 뇌예요. 그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자기 배고픔, 목마름, 뭐 저기 성욕 이런 놀이 이런 이런 감정에만 휘둘려 가지고 자기 몸을 쓰는 거는 그거는 짐승이에 짐승 포유류의 뇌 이상은 못 가는 걸그 예? 그걸 위해서 그냥 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고 살아 그 그거는 그건 그 주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 그 사실은 그, 타락함으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수고해서 그땀 흘려가지고 먹고 살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리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언약하셔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이제는 그 동물적인 삶에서 사람다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죠 그러면 그, 그 다, 그걸 써가지고 부활생명을 드러내고 진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를 형성을 해야지. 그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고 여전히 동물적으로 살아가면 이거는 그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그 주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의 그 구현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힘 있게 그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그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어린 아이 수준에서 이제 장성한 수준이 있는 거지만 어, 처음부터 그그완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지만 하루에도 열두 번씩 더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걸 회복해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참된 인간상과 사회상 그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진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교회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거 그게 없으면 이게 이 교회 안에 유기된 자예요. 교회 안에서 유기된 자는.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온갖 세상 것을 다끌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뭘 갖고 교제하냐면 그 동물 보유류의 그 생활 가지고 와서 교제하는 거예요. 누가 뭐 얼마나 벌었니? 얼마나 성공했니? 얼마나 배고픔을 해결했니? 그걸 얼마나 문화 생활을 하냐 이걸로 얘기하는. <웃음> 그, 그, 예레미야 때면, 얼마나 그,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어려서부터 율법의 아들이라고 들여서, 그, 뭐, 에스라 시대 때부터 모든 말, 그,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전통화해서, 미시나나, 개미라, 개마라, 뭐, 이런 것들, 탈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 교육을 종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유대교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때도 아니고, 그 이후 주님의 그 오셨을 때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그 의인 하나가 없어서 그랬다. 그때 노아의 때, 로세 때와 같다. 그리죠 종말의 때가... 마찬가지 음. 그런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이상한 실제적인 무저 부활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그이 교회에 아주 음.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신자가 그렇게 인내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그 얼마나 그참 우울한 결과가 있는가. 그걸 다섯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죠. 분열의 문제, 또또 근친상간의 문제, 또 <웃음> 그 소, 소송의 문제, 또 우상숭배의 문제, 교회의 질서의 문제, 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이 부활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죽게 다 받은 존재들, 사미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그 차서 이렇게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완전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런 온갖 문제들이 다 생겼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하는 중에, 이게 이제 부활 문제가 나온 거고, 그에 대한 그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 뭐 이제 그런 것, 기본적인 서론적인 얘기 했고, 오늘 그첫 번째 변증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변증이 13절, 14절, 15절, 그, 16절, 19절에 이렇게 다섯 가지 변증이 나오고, 비슷하게 변증이 보여, 비슷한 변증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분명히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다 살펴봐야 될 것들이에요. 첫 번째 변증입니다. 13절입니다. 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그 기독교에서 이제 그 죽은 자의 부활은 영육간의 모든 것을 함의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이제 육체적인 그 부활을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의 그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그 시작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리토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낮아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한 성경의 약속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명에서 그리토의 순종에 의한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토께서 나아지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토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주님의 낮아지심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그리토께서 낮아져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 그 목적이 뭐? 자녀들은 함께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려 붙들어주려 려붙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죄, 죄, 범죄로 인해서 그 죄책과 죄의 오용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의 그 자유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어,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토의 부활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토께서 부하실,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거야. 두 번째 변증입니다. 14절로 15절 상반절까지. 만약 그리토, 그리토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을 때, 그 부정적인 결과가 또 어떤가 여기서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리토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토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해 핵심적으로 그 정당성을 내세워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사도행전 2장, 3장, 뭐 10장, 13장 계속 그 나가서 설교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왜 오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거 그걸 증거했기 때문에 그게 헛것이 되는 거죠. 둘째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또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전파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거해 버리고 말면 남아 있을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님의 부활인데 그게 그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전파도 헛 것이고 믿음도 헛 것이다. 믿음 그리고 셋째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부활을 계속 증거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 그것이 그럼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시한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여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일단 정확한 내용을 전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받아서 힘껏 전한다고 해도 선한 결과가 날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속성이 있다는 중, 증거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대로 이적과 기사와 성신의 역사가 동반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참 믿음이 되고 참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그 표적적인 사역, 이적적인 사역을 사도들이 했잖아요. 복음 전파와 아울러. <웃음> 그리고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로 어, 증인 역할을 했는데 그, 그 그리토의 그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어, 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웃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증 15절 하반절 내용입니다 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토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과 비슷한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게그 앞에서는 그 리스께서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한 변증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관점에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토를 다시 살리실 일이 없는 거죠. 앞에서는 그리토가 다시 사실 일이 없지. 부활이 없다면. 그리토께서 3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이 죄인들과 같이 되신 것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죄로 인해서 그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리 당신이 이제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토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시,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가 약해져서 졌 구속사 안에서 마치 종인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이셨지만 마치 종인 것처럼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약하, 약해지신 거잖아요. 약해진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들이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 약해진 것처럼 그 저희 복음을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죽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살리실 줄 믿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왕노릇 하는 세상에서 그 생명을 증거하는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내 실제 증인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증인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이 그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 안식이 있고 그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그 사실, 실제적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확신하는 사람만이 그걸 할수 있겠죠.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뭐 어떻게 죽은 자 어떻게 살아? 죽어봐야 아니면 자연 자연계 회복처럼 그렇게 될래나 그렇게 그렇게나 생각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웃음> 죽은 자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 다시 살리실 까닭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증거하는 증거도 다 헛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요그 다음에 네 번째,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다 앞에 13절의 변증과 비슷한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약간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걸 반복합니다. 너희 믿음이 헛되다 둘째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다른 측면에서 그리도에, 그, 다시 사신 것을 얘기해요. 음.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 그리또에 다시 사심이 있으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하는 건 아니죠. 죄를 짓지만 죄의 용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주님 가르쳐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죄 용서를 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응. 이, 주님의 이 용서를 날마다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 다른 사람과 사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속으로 꽁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 궁일 없는 심판을 받는. 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잊어버려야지, 용서했으면 끝나야지. 공해 예? 가지고 언제든지 고 써먹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너한번 잘못해봐 내가 이거 내가 이전에 너한테 당한 거 반드시 갚아줄 거야. 요런 소, 소가지를 갖고 있으면 이게 주님의 용서를 매일 자기가 용서 하루에도 열두 번씩 더 넘어지는 존재이고 매일 용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부인하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지만 죄 용서가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는 세상 죄를 없이 하시고 또 우리에게 칭의를 덧립혀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 제가 이것 제가 읽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부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는지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칭의 되지만 선언이라 그랬죠. 날마다 그걸 힘입어 간다고 그 칭의를 힘입어 간한번 칭의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죄짓는데 그러면 그. 날마다 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무법주의자처럼 처리를 해야 돼요. 주님이 한 번에 처리했으면 됐지, 뭐. 나는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일서에 보면, 거짓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의로움을 날마다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다 <웃음>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도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죽음 주, 주,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 영생을 위해서인데, 우리 죄를 없애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게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도 멸망할 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잔다고 하지요. 잔다고. 예? 자는 게뭐 그냥 쿨쿨 자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육체의 보활를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그렇게 잔다는 표현을 하지요. 죽은 나사로가 누구한테 가 있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지요. 그게 자, 잤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잔다는 것은 죽음 죽음 그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쉼의 의미로 그렇게 안식의 의미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게 없다면 우리의 쉼도 우리의 쉼도 자는 것도 다헛거든요 신자의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고 하는 것도 다헛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변주입니다 굉장히 이제 우울한 결과인데 만일 그리토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내세의 완성과 내세의 행복을 바라고 현재의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토인들의 미래에 보장이 될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삶이 참으로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좀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새벽부터 나가서 땀 흘려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몇년 뒤에 좀... 번영된, 행복된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세상적으로도 오늘 먹고 즐기자 할 거다니. 요즘 이제 뭐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시대만 해도 아, 너무 가난한 게 싫어가지고 너무 어렵게 사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집, 집장만 하고 예, 노후를 보장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모아놓고 써보지 못하고 모아놓은 거 자기 몸다 망가뜨린 거 회복해 보려고 하다가 죽어가잖아요. 죽어 우리 때는 그런 세대에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죽을지 알고 그렇게 하냐이 오늘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자. 돈이 없어도 대출 받아서 먹고 즐기고 쓰는 거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최고죠. 그 세대가 달라져. <웃음> 이 불신자들의 그그 그 성향을 보면 그두 가지예요. 내일을 생각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니면. 어, 내일, 뭐, 어떻게 기, 기대해? 그냥, 오늘 잘 먹고 살. 자식들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해줄 줄 알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잘 해주나. 그냥, 자식들한테 해줄 거, 잘 먹고 잘 입으라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자식들한테 당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어, 자식들한테 유산 내, 넘겨줄 필요 없어. 그냥, 얼마나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토인들의 부활이 없다면 마치 그런, 그런 삶을 살아야 될것 같은 삶을 그 요구 받지 않겠습니까? 언제, 뭐, 어떻게 미래가 알 수도 없는. 오늘 먹고 즐기자. 쾌락주의. 아니면 이제 뭐, 내일이 없으면, 내일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죠. 내일이 안 보이면 죽어요. 어, 우리나라 그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들의 그 연금이 최 최하위랍니다. 그리고 노인들 자살률이 1 위랍니다. 위. 1위. 청년들도 미래가 안 보이니까 많이 죽고 뭐 전체 자살률도 최고지만. 노인 자살률도 최고래. 이건 너무 미래가 안 보여. 예, 그런 사람들 을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자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진짜 영생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이 여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죽고 뒤에, 죽고 난 뒤에 그 지옥의 삶, 이 천국의 삶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밖에는 선택을 못 한다 하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뭐 하러 그나 먹을 거 남한테 줍니까? 예? 나나 잘 먹고 살지. 내 자식, 내 형제들이나 잘 먹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시커트 쾌락이나 즐기고 살지. <웃음> 그 고린도 전서, 우리는이 다음 부분에 그 15장 31절로 34절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내가 그리 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덮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 있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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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선한 사람 그 믿음으로 절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뭐 형제를 위해서 뭘 그걸 참고 언제 그걸 해 그냥 내 입에나 즐겁게 들어가 행복하게 먹고살 먹고 살 되지. 그 형제 형제를 위해서 배고파 보지를 않고 형제를 위해서 가난해지질 않아요. 절대 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도인이 죽은 자의 부활을 희망으로 바라보고 오늘 자원에서 죽는, 사, 삶을, 죽는 삶을 기꺼이 산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한대 때리면 왜주님의 갚아줄 걸 생각하고 참어 그냥 바로 맹수들과 싸우면 공격을 해야죠 이 교회 안에 이 포유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맹수들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착취해가지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내쫓고 테러분자가돼 테러리스트가 돼야 돼요. 내일 부활이 없다면 그 더러운 꼴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살아가 근데 참 참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참으셨고 우리도 참아야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미래 삶의 원천이기도 하고 현재 삶의 원천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부활과 그리도의 부활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역설적으로 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우울한 결과가 있는가를 말하여 그리도의 부활을 말미암는 성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다음 달락에서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확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 우리가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서의 그리도의 스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그리하여 저들이 죄에서 벗어나 살게 했으며 더 나아가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죠. 이 세상에 더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사주에 미혹되지 않고 확실하게 그리또와 연합된 존재로서 인내하면서 그리도의 부활을 내다보고 그리도의 죽음을 자원해서 취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도적 증거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부활의 백성으로 현재 살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처럼 죽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관심이 없고, 그저 현실의 삶에만 집중하여 그런 주님의 인도를 바란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실질상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상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실제적인 그 실천적인 무신론자고, 실제적인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그 야고보서에 우리가 야고보수 볼때 살펴봤는데 야고보수 4장 13절로 17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볼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 이거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그리고 오늘 할 일을 안하고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그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고 이게, 누가 보면 12장에도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랬어요. 부자, 부자. 그건 뭐. 이게 우리가 오늘 저녁에 부름을 받을지, 이따가 가다 죽을지, 이 주님이 호흡을 멈추시면 우리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일 살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그게 이 근본적으로 이제 부활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그 행복을 어떻게든지 취하기 위해서 오늘을 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 돼. 소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소원을 갖는 것. 좋은 거라고요? 소원 가는 거 좋죠. 열매를 맺을 때 좋아요. 열매를 맺지 않고 소원을 갖는 거는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도 기만하고 남도 기만난이 정도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남도 기만 현실 생활에서는 그 손을 펴서 이 가난한 이웃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그그 그 사람은 부활을 생각 안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착한 일을 하고 양심에 걸리지 않는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이 물의 무덤에서 자신의 옛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부활의 복음을 따라 보편의 교회에 알아서 부활의 완성을 향하여 성신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물의 무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물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물의 무덤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하러 부활의 완성을 향해. 성도 개인의 순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다 여기에 종속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성도의 인내의 모든 힘은 다 거기서부터 발현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냥 행복을 위해서 좀 참고, 안 먹고, 안 쓰고, 이거는 성도의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의 인내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와 부활하신 주의 몸된 교회 연합과 상관이 없이 행해지는 개인의 모든 일은 의미 없고 악한 일입니다. 비록 그것이 가시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선하게 보일지 모르만 고린도 후서 4장 17, 7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사지 죽음의 그, 그 땅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이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10원을 쓰기에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활생명이 그 안에 있을까? 예. 아닙니다. 우리,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